세종 집값 10개월째 뚝뚝 추락 언제까지? 지난해 6에서 7월부터 시작된 세종 집값 하락세가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세종시 아파트값 변동률 4월 18일 기준은 마이너스 0.08%를 기록했다. 지난해 7월 26일 마이너스 0.09%를 시작으로 이번 주까지 39주 연속 하락세다. 연초 이후 이달 18일까지만 보면 세종시 아파트 값은 2.91% 떨어지며 대구달 서구 마이너스 2.96%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하락률이다. 천도론이 부상한 재작년엔 전국 1위 상승률 4 4 9를 기록했던 세종 아파트 값은 단기 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해 6월을 정점으로 내리기 시작해 10개월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로 세종 지역 대단지를 중심으로 실거래가 하락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최근 1년 동안 2억 원 넘게 떨어진 단지들도 눈에 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세종시 도담동 도렛마을 15단지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월 9억 6천만 원 14층에 거래됐으나 지난달 26일 7억 2,900만 원 3층에 거래돼 약 1년 2개월 만에 2억 3천만 원 떨어졌다. 도렛마을 10단지 전용면적 84의 경우에도 지난해 5월 8억 9 9 0 0만원 21층에서 올해 3월 7억 9천만원 12층으로 1억 9천만원 가량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 월간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세종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6억 7 7 9 8만원으로 작년 7월 7억 2 7 27만원에 비해 4 9 29만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동안 세종시의 신규 공급 물량이 많았던 점이 아파트 값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세종의 입주 물량은 재작년 4,287가구에서 작년 7,688가구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다만 올해는 2,157가구로 줄어든다. 권일 부동산 인포 리서치팀장은 작년까지 신규 공급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많지 않은데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다시 꿈틀떼고 있기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하고 부동산 정책이 나오기 시기에 맞춰 조정기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